안녕하세요 철론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밤이네요 어,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어,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어,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어, 해오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걸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볼까 해요 그냥 제 개인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웃음> 유튜브에 어찌 매일 진지한 것만 올리겠습니까 어, 오늘은 브레이크 타임 이라 생각하시고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정부가 큰 틀로 너무 서울이나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어, 모든 게 자꾸 이제 모이는 걸 어, 정부정책은 항상 뭐 전국을 고력의 균형을 발전시키고 지방을 뭐 활성화시키고 어 심지어 이러다 보니 노무현 정권 때는 어 행정 그 수도를 뭐 세종시로 옮기니 이런 그것도 있었잖아요. 었어 그것처럼 고력의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어 모든 재산의 아주 많은 부분의 재테크를 사실은 부동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걸 내가 열채를 가지든 백채를 가지든 중과 규정이 없죠. 그냥 건물은. 근데, 어, 주택은 서울에 내가 80억짜리, 뭐 60억짜리, 100억짜리 이거 한채 가진 사람들보다는 5억짜리 부산에 집두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더 규제가 많아요. 팔때 세금이 중과되고 세율이 어떻게 보면 좀 불평등할 정도로 물론 주택수 하나 가진 사람하고 집두개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두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당연히 하나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벌써 문재인 정부의 한뭐한 그뭐한 3년, 4년 동안에 이미 그렇게 세뇌가 되어 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지만 건물은 뭐 두세 배, 세배 올라온 건물들도 많죠 그냥 상가들이나 이런 게어 그런 경우는 많이 올랐다 해서 세금을 어, 당연히 뭐 중과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그냥 어,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에 또 우리가 또 세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방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걸 부동산 정책과 조금 연관을 한다라고 하면 주택수로 규제를 하지 말고요.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기는 그 공정가액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액들의 합산을 가지고 한 채인데 만약에 50억, 60억, 70억인 사람과 세 채, 네 채를 합했는데 공시가액이 그냥 10억이다. 어 이런 사람하고 어, 주택 수면에서는 한채 가진 사람이 어더 유리한 걸 요구를 하지만 가액을 총합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내전재산은그 가액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액의 합을 가지고 그 동안 세금이 어떤 그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공시가액을 합계를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양도소득세도 좀 매기고 어뭐 취득세 기준도 좀 매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 그렇게 하면 어, 난다 필요 없고 정말 똘똘한 채 그냥 서울 강남에 가질래 그러면 어, 그분은 그냥 거기 사는 거고요. 어, 그렇게 하고 근데 시골이나 뭐 지방에 5억짜리, 뭐 3억짜리 이거 두채세채 가진 사람은 개수는 여러 개지만 다 합해 봤자그 재산이 뭐또 80억 가지고 뭐 50억 가지고 100억 가진 사람에 비하면 아주 또 미미한 그런 그거잖아요. 주택 수만 많을 뿐이지. 어, 그런 사람한테는 중과하는 이런 걸좀 없애주고 조정, 지금은 조정지역이 뭐 거의 70%가 다 조정지역이지만 그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공시가액의 합계 기준으로 취득세도좀 그렇게 하고 내가 보유한 재산이 뭐 굉장히 높은 금액을 갖고 있다 이러면 1억이하 집을 사더라도 그 사람은 좀중과해가 그냥 살아하고 집이 0 채인데도 뭐 1억짜리 뭐열 개만 가서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1.1 좀 적용해주고 어, 그렇게 하면 어, 뭐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이 훨씬 어,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홀대를 받지 않고. 더 발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런 거다 뭐 떠나서 지방에 아까 세금의 혜택을 주는 그런 걸 떠나서도 나는 반드시 서울에, 강남에 비싼 집을 가질래. 이러면 그 분들은 가지게 하시고 1주택이라 해서 주는 혜택들을 그냥 없애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부산 사는 아지매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가액 상관없이 주택수만 가지고 규제해난 그런 부분들이 참 터무니가 없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했었거든요. 어, 그런 게좀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 게뭐더 유리하고 어,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느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 이 정책도 호불호가 있겠지만 아까처럼 공정가액, 공시가액, 공동주택가액, 개별주택가액 어, 그런, 그, 가액을, 합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게 불을 가진 하나의 또, 뭐, 어, 기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왜 그러냐. 주택만, 주택수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는 여러 채 가져도 아무리 그 많이 올라가도 많이 가졌다고 뭐, 세율을 달리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렇 국회의원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이 비싼 가액의 집들을 혹시 많이 가지고 있어서 통과되기가 힘들까요 이런 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이런 정책이 좀 입안이 되고 하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 수,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긴 서울이나 수도권에또 인구가 많이 모여 있어서 뭐 수도권이라 해도 공동주택 가격 낮은 집들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은 또 혜택 보는 거죠 뭐 비싼 집을 몇십억 가진 분들은 조금은 불편해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데 어, 오늘 이제 화면에 보시면 어,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지금은 어, 여기 0.5에서 어느새 지금 1.25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런 어, 남이 보면 터무니없다고 할 어, 그런 생각을 한 이유도 어, 여기 보니까 어, 전월세, 이게 이제 새로 갱신하는 분들이 월세를 끼고 갱신하는 게 너무 많아져 있고, 그리고 새로 신규로, 어, 이렇게 그 월세 계약을 하는 분들은 면적이 많이 줄어 있어요. 평균 한 다섯 평 정도는 뭐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 주거 환경이 점점 열락, 열악, 열악해져 가고 있죠. 어, 왜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이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통전세라 해도, 전세금이 올라가면, 이자를, 대출을 점점 더 해야 되고, 그게 예전에는 뭐 2%대이던 금리가 지금 4%대까지 와 있다 보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 그러면 전세, 어, 이렇게 뭐 살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각 취직을 해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 이런 그 바운드리 안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전세를, 뭐, 뭐, 50억, 60억, 70억 까진 어, 그런 분들이 이런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건또 아닐 거잖아요. 이런 잔잔한 대출은 실제로 아등바등 살면서 내집 하나 마련해봐야지 하는 그런 2030세대 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그 기회의 비용이 점점 확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금리 막 올라가고, 더구나 주택에 대한 어떤 대출 금리가 DSR을 적용을 하고,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주택에 대한 금리를 더 강하게 인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이용한 그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그게 금리가 낮은 그것 때문에 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갔던 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 근데 정작 삶의 어떤 그 질을 놓고 2030 세대한테 어 이렇게 정부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그런 기회의 사다리가 많이 걷어차져 가고 있습니다 월세 100만원 내고 전세 대출 한 3억 2천 정도 받으면 어 이자가 10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4% 되더라고요 이자가 둘이 이제 맞벌이가 뭐 결혼해가 애기 하나 놓고 이러면 애기 밑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 월세나 그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로 월 100만원 이상 대출을 그 이자를 내면서 어느 천년의 집을 모읍니까? 집을 삽니까? 돈을 어느 천년에 모아서 집을 사냐고 해 평생 전세 살 수도 없고 뭔가 집을 살수 있는 종잣돈을 저축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젊은 세대들이 그냥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라. 그거는 정부가 젊은 세대를 몰라서 하는 정책이에요. 신분이 허원 어, 임대주택에 산다. 그런 거를 그렇게 안 살라 해요. 젊은이들이. 뭐 50대, 60대 넘어서 자녀 다 출가하고 그냥 뭐나 그냥 임대주택에 편하게 들어가 살아야지. 무주택으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가능해요. 뭐 그런 게 어떤 뭐 삶의 포지션이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젊은 분들은 어떤 그런 자기 신분, 뭐 삶을 뭐 어디서 뭐 살고 있네,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부모님들이 자식은 고생 안 시켜야지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면서 이렇게 키웠던 그런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안 쉽거든요. 월세 내면서도 그냥 괜찮은 아파트 안에 애를 살려고 해요. 이자가 산 임대주택가가 기뻐하면서 그거 들어가 사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발단이 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정책 어, 그런 거에서 출발한 어, 이자율 상승 그 다음에 월세 이제 올라가는 이런 어떤 어, 그런 부담 이런 게 우리 자녀들이 호스란히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아주 쿨하게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액 합산 기준으로 세금을 정말 싹 주택수 상관없이 그냥 개편을 좀 해버리고 오히려 젊은 층들한테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혜택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높은 금리 적용을 해서 대출을 은행도 대출을 많이 못해주게 하니까 대출 건수가 줄다보면 한두 건이라도 대출 나가면 가산금리를 풀로 붙여서 은행에서는 그걸 다 증가시키겠죠. 뭐 은행 대출 하나도 못하게 하면 은행 문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리담회가 아니고 어, 뭐라 해야 됩니까? 어, 개수는 작게 그냥 금리는 이율은 높게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걸 정부 정책을 하시는 더구나 지금은 뭐 대선 때문에 어,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이 되고 할 거잖아요. 어, 이런 정책이 좀 반영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가끔씩 이렇게 부동산 관련 수다를 한 번씩 떨겠습니다.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여러 의견들이 또 모이면 또 좋은 정책들에 또 반영이 되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숨쉴수 있는 구멍을 좀 열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